Check it out. o m e o man. Yeah, yeah. Eleven feet. r o g e that. Yes, s r 사람 얼굴들 인 것들로 붙어. 더귀찮아 건들일 수 없어. 자신 있으니 건들어봐라 우리 붙어. 이곳을 사과 전부 정리해. Yeah. Yeah. Yeah. Yeah. Two c a 우리 같이 we 조금만 아.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공격적이지 않아.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가. 오케이. 도금아 네가 지금 무대에 섰다는 생각을 해. 오케이, 알았어. 너 너무 착했어 방금. 너 알았어. 지금 너가 아, 펌핑이안 돼. 그렇지. 어. 펌핑에서 어. 나왔어. 라자덴 옛설부터 어, 그 공격적으로 가란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 알겠지. 오케이. 하이 톤이어도 괜찮아. 그냥 네 느낌대로 해. 오케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음. 플로우를 그대로 안 타도 돼. 음. 너 마음대로 해. 오케이. Okay, 아, 마음대로. 해. Oh, 아, 어려운데? Yo, uh.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려운데? 야, 이 굿! 그자자연스러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아활겠다 그러면 음. 이거 킵해도 꼭한번더 <웃음> 할래? 어은군 해볼게 한 번.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좋아. 밀착부터 거기 좀 이렇게 좀 비트 좀 빠르게 타줘요. 아나 약간 레이핑인데요. 아제 <웃음> 아, 스타일로 들어가면서 예. 네. 야 근데 거기 있잖아. <웃음> 내가 책임져.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너의 스타일로 하는 게 어때? 아 좋은데 좋은데. 어, 그치. 오케이, 오케이. 한번 밀착부터부터 다시 해볼래? 오케이. 오리 가 어? 이두 오. 형나좀 화나 보여? 어. 오케이. 형 떠다니는 것 같지만 떠도는 거라라. 아 네가 그걸먹취 이거 맞아? 어. 다니는것같지도는걸 알아. 가 목적지 가지가 목적지 가가다니는같도는걸가 목적지 가지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짱인 거 같아. 오케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딱 정방이잖아 뭔가에 미친듯 털여는 빛이 미친듯 오케이 좋아 FEEL 뭔가 미친듯 We never lose a t w o r o u that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아 이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들어볼래? 어 t h w o r o u that 만자 h a 자 어떻게 하면 에이 날속고 가라 형! 어? 욕심나지 않아? 날속고 가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형! <웃음> 형! 형 이거 어때 에이! 날속고 가라! 이 에이! 날속고 가라! 잘 아, 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아, 한번 그... 해봐 만한 자으 에이! 날고 가라! <웃음> <웃음> 형 어때? 음, 난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오케이. Uh -huh. okay. 이제 turn <웃음> right 이런 turn 어, right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음. 이거 도겸이랑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할거 어떻게 할까? 아, 같이 들어가서 할래 그냥? 도겸이가 turn <웃음> right 이거 하고 내가 turn left. 아그렇지 같이 <웃음> 더블로 올리기로 가도 될것 같아. 어 그러면은 그냥 둘이 알아서 해봐. <웃음> 그래 알아서 해보자. Turn <웃음> right. <웃음> 맞아다 나이스 오구가라 도겸이가 쏴 하고 정환영이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쏴 그렇지! 쏴아아! 하하하 좋아! 이나야되 좋아 좋아 쏴아아! 쏴아아! 쏴아 좋아 좋아 <목소리> 도겸아 여기 하나의 장점 이거 도겸이가 할래? 아, 나의 장점 그 다음에 정한이 형의 둘의 발사 이거 나같이 싸우자 이기자 이따 나같이 싸우자 이기자 이따 나의 장점 의 발사 쏴쏴쏴 둘의 발사 야 우리 이거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되냐? 아, <목소리> 이게 그냥, 사실, 안 될지 모르겠다는 어, 감이 안 서가지고 쏴더렛 나같이 싸우자 이길 수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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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스리리고서가이스웨더 보여 그 너의 그 성질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아, 오케이. 야, 이건 너한 따라, 따라 이거 뭐 하든지 너. 너가 겠다이거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한번 해 봐. 음. 오케이, okay, 화 화를 좀 집어넣어볼게 어어 음 <sup> <_ até Montano> <자꾸 또 sahaja> <vos> 차라리 그런 느낌난것 같아 아 내, 아 네. 어 아까, 내 손을 가 어, 그거 내손에 잡아두 다른 세상으로 이런 식으로 넣 하는 거 하고 어 앞에는 그냥 베이직하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이켜야이스우 보여준 적 없잖아 내손잡아 다른 세상으로 오케이 좋아, okay, 좋아. Yeah. Yeah. Yeah. A -O. A -O. 네 버전으로 어, 웃기면안 네. 돼? 에어 에어 이거 너 버전으로 뭐 살리시는 네게 없어? 재밌게뭐 보여준 적 없잖아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서 너 보여준 적 없잖아 에어 에어 에어 <목소리> 내 손을 잡아 또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좋다 쿱스 형이 맞장구 치는 것 같아 미치를 집어넣네 어. <목소리> 자 좋아 너다 했어? 네 오케이 좋아. 나 들어갈게 <목소리> Let me do it again, do it again. Parocaza, okay. t a r 다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 a 아 a Tara, <웃음> 원하는 대로 다 하나 돌리가 우리가 작을 때 쏘아올린 플레임 뭐 이렇게 아, 하면 이거 괜찮다. 아니, 어 그래 그래 잘한번 어, 해봐. 응. 가 우리가 우리 가자, 그때 so I only f r a k e it. Omonas is sung, he hung 소 t on t h 가 roof. So, so, <웃음> 하나, 가, 때, so, s so, so, so, so, s so, so, so, so, so, s 그 so <웃음> 최고다, 최고다. 어, 나 너의 저음이 너무 좋아. So... 어, 죽어 왔어. 핵하하트다이번는이 진짜.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랩 걸린 것처럼 레벨 해 봐. 어, 먼저 해지 이게 어느 정도 들리게. <웃음> so I o n l y s a 매매고 Go with y g e s <웃음> e <웃음> s 잠깐와나 진짜 버퍼링 걸린 줄 알았어 형 <웃음> 아, 다시 해볼게 <웃음> 어. <웃음> 야, <웃음> 어, 조금 더 들리게 해봐 매지고있 g t g s e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야, 어. 아니, 끝까지 버퍼링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좋은 게아오케이오케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부게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렇 c 이렇게. 이장 이렇게. 이렇이저희 이렇게. 이부터이제 아낀다, 뭐 만세, 예쁘다, 뭐 그런 저희의 성장 과정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옷도 지금 예쁘다 때 옷을 입고 있어요. 캐럿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다순간이랑 애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저는 오우입니다 과거 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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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목소리도> <시작합니다. 하나, 목소리도> 대튜드는 로봇 끝나기 좀최으로한번 해도 한번 오! 오나 저길 수 있어. 오, 비슷해. 아, 안 오, 오 <웃음> <웃음> 야. 우와! 준비, <웃음> 야, 너이 준비, 준비 야, 우리가 이걸 하다. 어, 이것은 공기불기 대매입니다. 체발량 너 멤버들은 굉장히 발상 연습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준이 선수, 네. 중국에서 아와 아주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뉴 홍대 아쉽게도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죠. <웃음> 와음 내가 너는 이겨요? <웃음> 아니요. 제가 와, 이기면... 어디 이겼어. 루저. 루어 루저. 어 그게 무슨 코드죠? <웃음> 처음 보는 코드인데? 이게 무슨? 근데 손가락이 왜 여기 하고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 놓지? 헷갈렸어 <웃음> 헷갈렸어. 좀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이가 그 정규 2집 맞죠? 정규 네. 2집 어 에이즈 피네이저를 결을 만들기 전에 이제 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타이틀을 결정하는 시간. 그때 진짜 네. 심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두곡을 가지고 <웃음> 모자를 눌렀으고랑 네. 박수를 가지고 그랬었어요. 예, 그긴 토론 끝에 네. 박수를 선정을 했고 우리 그때 이렇게 책상에서 했었나? 아니요. 아니. 바닥에 서 바닥에 바닥에서 바닥에 이제 그거를 그런 모습들을 이제 팬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페라디를 하는 중입니다. 촬영 둘째날인데요 와 이거 못난다 예, 힙합팀에서 쿱스형을 제외한 나머지가 첫 촬영에 이제 임, 임해가지고 임 어,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 뭔가 봄 느낌이 나야 돼가지고 봄의상을 입었는데 아직 현실은 겨울이요 겨울이어서 예, 좀 많이 눈이... 추웠던? 네 아, 아, 아. 오케이, 음. 저희는 이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들아 잘해 아 정말,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그래,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감성의 툰 드라마 찍는 잘 느낌. 잘 응. 잘 야, 생수야? 진짜. <웃음> <웃음> 나 <웃음> 생수 먹었는데 뭐 물흘릴뻔했어 <웃음> <웃음> 근데 아까처럼 웃는 애, 예, 누가 온, 으면안웃 웃으면 안웃면안웃웃지만안웃면안웃으 웃으면 안면안웃 웃으면 웃으면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웃으면 안웃라는안으면안웃으으면안웃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웃으면 안웃 오케이? 좋아요. 음. 오케이 커 조크야. 울고 웃 <웃음> <웃음> 오. 당연하죠. 아 웃겨가지고.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찍은 게 이제 네. 둘이서 어, 아직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청춘 영화라고 할수 있죠. 아우, 저희 호흡은 아주 좋죠. 좀 별로여자 생각해 아, <웃음> 이런 <웃음> 네.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와의 동공 경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네. 지금 이제 시와랑 저랑 철도 달리기 시작 하겠습니다 <웃음> 가자 <웃음> 철도로 저기 떨어지면 지는 거고 여기 가로등까지 <웃음> 어와 <웃음> 어려워 이거. 아, 어려워 시작 그럼 우리 여기 철도에서 이거 치기.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끝났고요. 네. 철도에서 손바닥 밀쳐서 넘어뜨리기. 준비. 진짜 손바닥만 쳐야 돼요, 여러분. 준비. 시작. <웃음> 미안. 내가 내가 이겼어. 우리 손바닥 한 번도 안 쳤어. 손바닥 치기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이제내기할게 이제 요, 지금 사람 애교 두종 세트. 시작. 여기는 중심을 이렇게 한쪽을 치는 게더 <웃음> 에이, 에이, 에이, 는이 에이, 이 에이, 에을이에게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웃음> <웃음> 내가 이겼어! 뭔소해 하는 거야!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이겼어요, 솔직히? 진짜로? 네가 이어 내가 더 빨랐어! <웃음> <왜요>? <웃음> 알겠어, 여으러 <웃음> 와요. 하나, 둘, 셋! 캐럿들! 으응, 음, 으응! 음, 뿅! 근데 이게 진짜 같은데 주문에 손톱가 잘 가진다고? 약간, 약간 좀 원래 이런 좀, 대충해야 좀잘 되잖아. 대충 해야 좀잘 되지 않나? 대충! 그냥 그러니까 난뭐한 16년 동안 여기를 걸었다는 얘기지. 안됐요아는 없고 는느낌 어, 나 나만 내꽃이니까네 5, 6 나를 알려준 듯 나를 보여준 너는 나만의 꽃이니까 영원히 나만해요 박자가 영원히니깐 okay. 영원히내에내 맘에. 내 맘에 핀다 여기는 뭐 네. 일단 여기 a 핀면면난 음. t 음. 쳐도돼하는데 여기가 가슴 허벅지로 쓰는거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너무 좋아요 응? 연생 때부터 잘 가르쳐 줬던 응. 선생님이 뭐지? 네디너가 진짜 잘 가르쳐 그래? 화를 잘안 내요 못도 그쵸? I love y 그 뒤에서 형이 제일 중요한 그꽃봉오리를거든요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국밥한 <국방은> 아니야? <웃음> 어 맞아 맞아 <웃음> 이거안보이고뭘 하는지 모르겠어 무시일연락해게 그, 이거 하면 되잖아 아 오지가 여기고 어, 오른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 하고 예 그러면 꽃잎이 하나 될까? <웃음> 어, 어, 어, 이렇게. 오케이 빠침어어 네. 근데 민경이 되게 불편해 보이네 팔굴이 되게 이네이세가 좀... <웃음> 어 맞아 힘들어 이거 어. 어, 음, 어, 안 나는데 내가 미치가? 원형이거한번 나는 도대체 아 근데 이게 어떡하지? 그럼 아니면 내가 아, 이거 뭐 할까? 해래해봐 봐. 만만 봐 봐. 이렇게. <웃음> 근데 어색해서 그럴 수 있어? 다시 할게. <웃음> 다시 게 나. <웃음> 어, 세븐 세에 둥콩 둥둥 둥둥 둥둥 둥둥 둥둥 1 2 에아. 자. 얼라차 앞에 있어야 돼. 자, 이하지만보이지만 그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이 맞아? 이거 맞아? 어, 어, 이거 어? 달라. 한번, 한번 빼. 달라, 한번 빼. 뭐라고?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이거를 빼야 돼. 아. 이거, 아. 이거만 잡아. 두 번째 일어날 때. 달라. 아니야 고란 건지건흔 우리가 같이 겨야돼 그렇지? 아야 이거를 밀때 얘를 당기요이 봐봐 봐봐 잡았지? 잡았지? 땡겨요 자꾸 자꾸 밀 다음에 잡는 마이너 아아 어이맞 이제 올려봐 이, 이, 뭐 머리가? 4 5있2 그리고 돌아돌아야돼돌아면돼 돌려야 돼 돌려야 돼안돼 돌려야 돼 돌려야 손 돌려야 돼 돌려야 돼돌려리돼 돌려야 돼 돌려야 돼돌 3 3 2, 3, 4, 4, 4 5, 이5 16, 17, 1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여기9 20, 21, 22, 23, 재밌다. <목소리> <목소리> 한편으로 하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리허설한 듯. 괜히 묵혁하더라고요. 괜히 묵혁했어요. 묵혁하면서 재밌기도 한 곡. 나오면서 되게 웃었잖아요. 네. 노래부르면서. 이게 웃기더라고요. 아, 이게 안 진지하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어, 형이 어, 발라드 할때나 다음에 이제 어, 다이히형파트 어, 형이 계속 부르는데 저... 호시 형이 나오니까. 갑자기 댄스? 갑자기 <웃음> <웃음> 발라드인데 아 되게 힘이 넘치더라고요 아네딕션이하네아 아, 네. 네, 딕션이 좋아요 딕션이 아니에요 남편은 뭐. 형이랑 함께 돼서는 뭐. 저 좋은 거 같습니다 아, 네 좋은 거 같아요 열심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요 네피처링 얘기해주세요. 야 생선도 미성도 애가했도 내란도 잘했다 정적 정정정정정정정 세명 각자의 멜로디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아, 세명다 보시면 기겁하실도 같아. 니다 영원히 맥하자. 이가감정낭이 낭정, 낭정, 낭정, 자만 낭정, 낭내낭보다정 낭정, 낭정, 낭정, 낭정, 낭정, 낭정, 낭정, 민규의 색깔로 랩을 잘했고, 그러 짧은 시간 안에 준비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형들도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저도 알려 주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요. 너무 여인 w e be i g h t 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컨셉을 두었습니다. 약간 지킬의 아이드 컨셉이죠. 우겸이는 아, 막 괴물처럼 막 어. 소리만 계속 지르고 그렇죠. 이제. 저는 오션 무대에서 활더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소리를 잘못 질러가지고 네, 저는 아이 컨셉 애처럼 이제 녹음했죠. t 네. 라이트 자, 라이트 이렇게 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계속 밀기는 거지. 응. 음. 근데.. 우리 비해서 일단... 싸울 예정입니다. 네. 어렵지? 어렵지? 어. 진짜 배우다가 느꼈는데 진짜 준예이 응? 형 이걸 어떻게 했지? 진짜 한 편의 예술 같은 그런 나무도라고 제가 가리 검색할 수 있는.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배울 때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그쵸? 빨리 배우고 이렇게 팬들한테 재밌게 보일 수 있어서 이런 컨셉이 하나 거고,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만약에 돌리하면 진짜도 잘할거라고 믿어요. 예. 어, 볼 때도 굉장히 재밌고, 뭔가 굉장히 팬분들 웃어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 싸우자 <웃음> 여러분 베런들 <가런대>, 사랑해요 <웃음> 음, 끊겨서요 <웃음> 이집값받하서지 <가버려도 되지>, 됐어 <웃음> 자, 아 2019년에 아, 정말 많은 게 아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정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했어요, 어,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세요. 퀄리데이 무슨 뜻이죠? 휴일. 휴일이라면 일하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3일 동안 좀 휴일을 가진 거예요. 그죠. 지부터달려할시면 됩니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좋아 좋아. 손 아. 모아 손 모아. 엄지. 하나 둘. 하나 둘 셋.